30분 같아, 이 한바퀴가 성책같은데 그니까 아니 얼굴이 검은색깔이 다 묻어가지고 하나, 둘, 셋 아휴 형 말해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온즈 외야수 김재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온즈 내야수 이재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언즈 내하수 김용웅입니다 TV에서만 보던 선수들하고 같이 훈련해가지고 배운 것도 많고 재밌는 것 같아요. 배팅 칠 때도 재밌고 수비할 때도 재밌고 운동할 때다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 엑스트라 수비했어요. 수거할것 같아요. 롤플레이 건승하시고. 음. 네, 처음에 선배님들이랑 너무 어색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선배님들께서 진짜 친근하게 많이 다가와 주셔가지고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 <목소리> 저희는 햄버거 먹어. 어? 저 햄버거 <목소리> 먹고 있다. 위에. 5500원. 실책 어. <목소리> 먹었지. 예. 어, 서울에 실책 있나? <목소리> 네. 있어? 처음에는 날씨도 춥고 그래서 실내 연습장에서 많이 했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니까 밖에 나와서 하니까 더 재밌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제기 얘좀 이미지 메이킹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원래 좀 그때 경산 그 라이브 TV 봤는데 <웃음> 이런 이미지 아니잖아요. 하던 대로 해. 네. 어. <웃음> 제 여기 말도 잘하고 재밌던데. 일단, 훈련할 때는 진짜 장난기 없이 좀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고. 경산에서는 이제 다 후배들이고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편하게 했는데 이제 또 선배님들 계시니까 그런 모습 잠시 넣어둔 것 같습니다. 노통 조만간이고 이제. <웃음> 또 이제.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자기에 <웃음> 재밌어? 네 어? 네 어, 용기하는 거어전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이렇게 예예몇 시에 말밥 먹고 지게 일곱 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먹고 그다음에 분 다시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8시 반쯤 일어나 가지고 여기 밑에 샤워장 가서 샤워하고 그다음에 9시 20분부터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10시부터 런닝 뛰고 런닝 뛰고 나와서 캐치볼하고 수비 운동하고 점심 먹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웅이가거기까지똑같니 똑같으니까. 점심 먹고 평들보다 한 10분 더 빨리 나와 가지고 몇시 나오더라. 몇시에 나오지? 3시 반 3시 10분. 10분. 12시 1분에나와가지고 나와서 배팅 치고 10시 반 배팅 치고 지한시반배팅 12시 반 배팅 치고 한 3시쯤에 맞춰가지고 다시 저녁 먹고 미스트라, 미스트라. 엑스트라 스트라 엑스트라 하고 10시? 그 그런 거까지 어떻게 알아요 <웃음> 끝나 시간 매날 틀리잖아 3시쯤 끝나면 3시 1분에 시작합니다 엑스트라 끝나고 한 5시쯤에 밥 먹고 방에서 1시간 반 정도 쉬고 6시 반에 야간 시작해서 한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해서 7시 한 반에 끝내고 이제 씻고 방에서 쉬는 거 같습니다 야간 야간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야간은 스윙 300개를 하죠 300개 300개보다 더 하죠 300.. 40개? 그거밖에 안 돼요 6개 하시죠? 4 0개 기본? 이제 우리들끼리 질문은 <웃음> <웃음> 우리들끼리 <웃음> <웃음> 저요 <저희>, 요 <저희, 저희. 웃음> 저는 이제 오전 파트에 런닝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앉아있기도 힘들어가지고 저도 런닝이 제일 힘듭니다 근데 진짜 밥이 안 들어갈 정도 딱그 정도만 뛰는 것 같습니다 초가 잘 있어. 예, 야구장 밖으로 뛰는 런닝이 있는데 그걸 진짜 그게 제일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아니다. 아니다. 음, 그게 그게 에이, 두 번째로 아, 힘들지. 힘들지. 힘들지. 힘들지. 힘들지. 힘들지. 아 이렇게 쎄다 말라고. 오늘 보니까 영호 선수는 되게 간단하게 끝나는데 네? 엑스트라. 오좀 응, 가벼운 배트로 쳐가지고. 그렇죠. 그렇지 안 보시니까. 아, 10개 쳤어요 아유 10개 쳤어요. 4개 스윙으로. 아, 10개? 1개 쳤어. 어제 이재원 선수 엄청 친거 같아. 네. 아. 뭐둘수 없어. 어. 어. 어. <웃음> 도 네. 아. <웃음> <웃음> 어? 네. 들어 네. 어. 야, 거야? 1개 300개 한것같데 뭐야? 1개야 <웃음> 100개야. 는더 했다. 200개는 한 200개 한것 같다, 최소 아, 오늘 열심히 했다. 아, 야, 예, 예나이 때는. <웃음> 그냥 밥만 먹으면 풀어도 어 먹고, 프로도 했어. 먹고 다, 다 자고 일어나면 다 풀려, 예나이 때는. 밥이 아, 안 돼. <웃음> <웃음> <이거> 이겨내야 돼. 왜 스트레칭 해. 스 빨리 가는 <웃음> 거니. <끊고기. 웃음> 이 <웃음> 유현수는 오늘 아까 배팅 치면서 아까 보니까 부 정선수한테도 약간 도움 많이 받는것 같은데 타격에서보단 수비에서 많은 이 도움을 많이 받는데 그 제가 외화를 좀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웃음> 이렇게 너무 빠르,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려 하다 보면은 이렇게 공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천천히 공을 보고 따라가고, 처음엔 자신감을 얻고, 그 다음 에 이제 멀리 가는 공을 안 보고 따라가라 이런 조언을 좀 많이 해주겠습니다 라이언즈 TV 라이언즈예요? 네네네. 아, 네. 어야이말 <웃음> <웃음> 보여주는 거 좋아하네 <웃음> <일단> 앞에서 <웃음> <웃음> 실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귀엽게 생겼어 그 뒤로 뒤에서도 뭐라. 지찬이 형이 워낙 착하셔 가지고 딱히 말은 안 하셨어요. 저는 좀 눈치 보고 들어왔어요. 지찬이 형이 잘 챙겨 주셔 가지고. <웃음> <웃음> 어그래요 진짜 저어제도어요 <웃음> 뭐야? 뒤아고한마아데 아 재혁이 음. 형이 좀 착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 네? 진짜? 아, 뭐 더하라고요? 어떻게 더해요? 거짓말 할수 없잖아요 거짓말이야 네. 내년에 지찬 선수 나가면은 김전 수가 왕이 될 텐데 아, 여기 경찰왕아 아니죠? 재혁이 형이요? 네 지금 지금도 왕이에요 <웃음> 진짜, 지금도 왕이 진짜 한번더 찍어야 돼제 방에서 진짜 와그래서제 냉장고 에는다 먹고 막 쓰레기 그냥 <웃음> 버리고 가고 무슨 일이야? 한 죽겠나 이렇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내가 가야죠. 내 방은 다 막이 쉬지도 못하게. 좋은 상 튕겨요. 말해. 선수들 그냥 올해 목표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잘해서 1군에서 제일 경기를 많이 뛰고 얼굴 많이 비추도록 그게 제일 가고입니다. 말이 뛰자. 이번에 캠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1군 무대 올라가서. 올라가면 다시는 이건 내려오지 않는 게제 목표입니다. 경험을 많이 쌓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아사가 다시 다시. 일단 1군 올라가서 팬들이 기억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새 선수 별명 같은 게 생겼는데 현 혁이 없이 들어갔어요. 들어본 적 있는 거아니 재혁이는 저도 누가, 누가 이렇게. 캡처에서 저한테 보내준 것 같은데 현웅혁이라고 이재현김영훈 김재혁, 현웅혁. 유부는 네. 이렇게 신인 삼인방 이렇게, 특히 야수 삼인방에 참여한 적이 거의 드물어서 정말 너는 고체하지만 현현웅혁. 어? 팬들을 해야죠. 마이크뭐안 한다는 식으로. 너가 너가 그럼 가운데 너가 잡고. 너가 잘. 현. 이제 현이잖아! 동의야, 그러니까 <웃음> 이렇게요? 이제 웅이 야 현? 응. 왜면 현! 현! 현! 어, 현! 웅! 현! 응, 현. 가만히! 베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웃음> 뭐 떨리냐? 현! 웅! <웃음> <웃음> <웃음> 아! 요 지금! 이렇게 뭐하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이제>. 현! 웅! <웃음> <웃음> 화이팅!